정리죽 이게 야이아 이것이 대마왕님의 힘인가? 정말 굉장한 마의 기운이다 대, 대마왕님은... 오! 저, 저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오, 오공아, 깨어났구나! 여, 여긴... 보리선원... 응! 선오공! 너 꼬박 하루 동안 정신을 잃었었다고! 어찌되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구나! 삼자 삼정, 삼정은 괜찮아요? 삼정은… 천자표를 빼앗긴 후로 더욱 안 좋아졌어… <웃음> 삼자 삼정... 음, 너무 상심하지 말거라… 불안하고요 <웃음> <웃음> <웃음> 그때 날 구하려고 한 건가? s a n 전자패는 가져왔느냐? 네, 대마왕님. 여기 가져왔사옵니다. 본세마왕이여 전자패의 봉인된 힘을 깨워라. 드디어 삼천년간의 기다림이 종지부를 찍는구나. 대, 대마왕님. 뭐? 이것으로 이전의 힘을 다시 되찾게 되십니다. 그렇그 강대하고 끝없는 힘으로 부디 과거의 약속을 잊지 마시옵고 천계, 인간계, 중간계가 평등하게 네.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주십시오. <웃음> 내가 그걸 잊을 리가 있느니내 심만 되찾는다면 못할 일이 없다. 나를 믿어라, 혼세마왕이여. 아, 아, 감사합니다, 대마왕님. <웃음> <웃음> 그래! 바로 이거야! 3,000년 전 나의 힘! <웃음> <웃음> 생명의 기울여! 나를 살려라! 다시 구살 활!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과 힘을 보활이이 <웃음> <웃음> 이 세상은 내가 지배한다! 아올라라 어둠의 힘이여! 내리 붙여라! 의기운이야 혹시 대마왕님의 힘인가? 저, 저, 정말 굉장한 마의 기운이다. 대, 대마왕님은 조건. 기어코 대마왕이! 응. 수선 될것 없다. 이미 알고 있다. 폐하, 이대로라면 천계 뿐만 아니라 인간계 전체가 대마왕의 요기로 가득 찰 것이옵니다. 폐하, 이렇게 된 마당이라면 천계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대마왕에게 맞서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다 부질없는 짓이다. 삼천년 전 환란에서도 천계의 모든 군사, 천상의 태자마저 이뤘지 않느냐? 헌데! 대마왕의 요기는 그때보다도 더욱 강해졌구나 이 거대한 요기와 저 악마의 기운 대마왕이 완전히 부활한 것인가 기어이 대마왕이 부활하고 말았군 드디어 대마왕님이 부활하셨다 <웃음> 이제 이 세상은 대마왕님일 것이다! 승정! 정수사녀! 어디에 감히 나서는 게냐! 난 마왕이 될 몸이란 말이다! 상상정! <웃음> 정수사녀! <정상자. 웃음> 진짜 상정이 아니야! 마음속에 진짜 상장을 만나고 싶다고! <웃음> 진짜 상장! 그런 건 이제 없어! 정말 미안해... 삼장, 3장, 괜찮아. 삼장은 잠시 아픈 것뿐이야! 오공, 부탁해! 내가 악마로 변하면 <웃음> 반드시 오공 손으로 없애줘! 난 악마로 살고 싶지 않아! 삼 <웃음> 자, <3장>, 절대 그런 <웃음> 일 없어. 삼 u 의 s 은 내가 반드시 고 p 줄 테니까. e n Ang, m a r 무엇이든 방법을 찾아내야 돼. 오강 상대님은 알고 계실지도 몰라. 서둘러줘, 긴급! 오강 상대님 응, 음, 아니, 세모공. 어, 오강 오크... 상대님 어? 천자패가 그리고 대망이. 응? 알고 있느니라그 그럼 삼장을 구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다시 천자패를 되찾을 방법은요? 음, 천자패의 힘은. 본래 봉인이 되었던 대마왕의 힘. 그 힘은 이미 대마왕한테 흡수되었다. 이제 와서 되찾는 건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오공, 네 마음은 알겠다만 이제 손쓸 방도가 없게 됐다. 에? 손쓸 방도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무슨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공, 말하지 않았느냐? 이젠 방법이 없단 말이다! 말도 안 돼! 옥황상제님 말씀해 주세요! 네? 여태껏 안된다고 했던 일 모두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딴 법을 알려주세요! 손오공, 상제 폐하께 억지 부리지 말거라! 내버려 두어라, 이랑 장군! 그, 손오공, 천자 폐를 잃은 지금 마귀마 마법이 풀리려면 대마왕이 사라지는 수밖에 없다. 허나, 부활하여 <웃음> 젊음의 힘까지 손에 넣은 대마왕은 내 힘으로도 어찌할 수가 없구나. 음, 미안하다. 그러니까, 대마왕을 쓰러뜨리면, 그러면 마귀바 마법이 풀린다는 말씀이죠? 음? 서, 서너 설마, 너? 네! 가서 대마왕을 쓰러뜨리고, 반드시 삼장이방을 치료하겠어요!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대마왕에게 가겠어 아사라, 오공! 네가 어찌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니라! 이목제목숨을버리는한이 있더라도 안드시가드시쓰러뜨리고말 거예요! 소이친리이거 <웃음> <웃음> <수락어! 웃음> <어허, 웃음> 우린 마다숭이보다못하구만